태리야, 학교 놀이 한번 해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리야 아까 약속했잖아. 응. 응. 다 그리고 학교 놀이 한다고. 어? 갈 거야? 잖아 이따가 내가 이따 놀아줄게. 캐리랑 놀지마. 알겠어, 이 놀이할게. 알겠어, 이 놀이할게.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알겠어. 이 놀이할게. 내가 이 놀이할게. <웃음> 선생님 놀이 해줘야 돼. 응. 내가 선생님. 왜 이렇게 머리 를올려가는데 <웃음> 옆에? 테리야. 응. 언니. 응. 어, 언니는 선생님할 테니까 너무 학생해. 응. 우리. 우리. 우리. 오, 오늘은 네 똥돼지 그릴 거예요. 아니야. 응. 사랑해요라는 노래를 배울 거예요. 왜자 응. 어. 우리 하나 둘셋 넷. 어. 엄마 아빠 사랑해 뷰행복해 네. 어, 우리 화장실 다녀올 친구 숨 들어요 평야네 화장실 갔다오세요 네 A플러스 더기비를배울거예요 이게 뭐요 엄청 어려운 문제에요 음. 아직 친구들 중에서 학생. 못 배워봐 날씨 있는데요 타서 어린이집에는 이런 것도 괜찮 덩댕 쌩 덩댕 이 저기 쌩 덩댕 쌩 덩댕 이 들어오세요 이 숫자가 커 보이나요 아니, 어디가 커 보이나요 저, 선생님 꽃대기가요 아니에요 <웃음> 뒤에요 비가 커 보이면. 귀를 줄여서 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 사람들은 왜 땅에 걸어 다니죠? 왜 날아다니지 못해요? 중력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고 떨어질 때 뭐예요? 지구에는 숨을에 무시, 산소가 없고. 지구에 왜? 산소가 왜 없어요? 음시는데 우주에. 아 우주, 우주야? 우주에. 네. 그 우주에 숨 숨이 없어요. 그래서 네. 떠다니고 있고. 아, 왜 이래요? 이렇게 슉! 슉! 봐봐라. 네. 쉬 번째는 이렇게 떠다니. 떠다니다. 산소가 없으면 중력. 우주인 산소가 없어요? 숨 모셔요? 음,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숨이 있지. 우리 지구 안에는 숨이 있지만 지구 바깥에는 아주 숨이 없어서 지금 지구, 지구 지구인 사람들은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우주선은 어떻게 우주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음. 저는 2등에게 메달을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말랑이 말랑이도 아! 2등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아니야 2등이 말랑이를 갖는거고 2등이 말랑이를 갖는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져와야 돼. 내 네, 자신이 없어이 2등을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